네브카드 내자를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스펠링이 아니라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어, 이게 바빌론 왕조의 이름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딱 이미지만 봐도 진짜 바빌론 시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 게임을 한번 진행할 텐데 잠깐 플레이를 해봤어요 대부분의 느낌은 예전의 시저나 뭐 그런 옛날 게임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적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를 또 찾아보자면 예전에 제가 플레이했던 레시스라는게 있습니다 그레시스라는 게임인데 그 게임하고도 비슷해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자 미션 1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이쪽이 그 농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들판이라고 해야겠죠? 들판이고 여기는 농장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다 집을 짓고 이쪽에다 농장이라던가 그런 생산 건물들을 짓겠죠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길을 좀 만들고 자, 길을 만들고 농장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두 개를 만들 수 있네요. 하나는 진짜 농장이고 다른 하나는 메이커리라고 해서 제빵에 관련된 건물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이 아이를 여기다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돈이 많으니까 웨어하우스를 좀 분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 두 개를 만들고요. 자, 하나 두 개를 만들고 또 길을 만들고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왼쪽에 있는 것들은 뭐 설명서에 관련된 건데 일단 제가 진행하는 거 보시면 웬만한 건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찌됐건 다시 계속 진행을 해보고 자 이쪽에다 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집이 12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 수가 300명이 돼야 되고 자 밀하고 빵이 20개씩 보관이 돼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자 이거 길게 표시하고 그 빵만 보관을 시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그 밀만 보관하게끔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 저장하고 여기는 베이커리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물건을 가져올 겁니다 거리가 닿는지 한번 재체크를 해볼게요 자, 파란색 거리가 안 닿습니다. 음, 이건 제 실수죠. 그러면 좀 위치 보정을 할게요. 자, 이 아이를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얘를 없앤 다음에 그냥 이쪽에다 지을게요. 어차피 이 정도 면적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집을 4개 네 개. 4개. 그럼 네개더 4개 지어야 되죠 자, 이렇게 짓겠습니다. 자, 여기도 길을 연결하고요.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길이 연고가 그,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자, 면적을 지정합시다. 한 명당 18개 필드를 커버 가능하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지정하면 60개죠. 그러면 최소 4명이 필요하다. 18 곱하기 3은 54니까. 네명이 어, 필요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재지정해서 이쪽에다가는 그 미리 저장되게끔 하고 여기는 빵이 저장되게끔 하고 자, 속도 올리면 그냥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지켜봅시다 일단 집은 12개 지었고 추수가 될 때가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미리 옮길거에요 아니면 얘에서 이쪽으로 밀을 옮길거예요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밀을 얘가 또 가져간 다음에 여기서 빵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보관을 하겠죠 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빠르죠 빵이 지금 4개 어,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일단 지켜볼게요 금방 끝날거예요이 첫번째판은 자빵 벌써 12개고 20개 되면 더 이상 생산을 안하도록 할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패널을 보시면 이 낮은 계급들은 빵을 <웃음> 먹을 줄을 모릅니다 지금 밀만 먹죠 그렇기 때문에 빵이 20개 되면 얘들 비활성 시킬게요 굳이 더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비활성을 시키면 미리 빠른 속도로 늘어나겠죠 자 이제 지켜보면 됩니다 자 벌써 미리 열0개고 20개 되면 첫번째 미션은 끝납니다 빠르죠 자 메이저 패치가 나왔다고 하지만 음, 그래도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끝자 다음 미션으로 넘어갈게요 자 나이도를 높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 정도예요. 가만하시면될것 같아요. 자 두번째 미션입니다. 여기 있는 마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주 목적이에요. 한번 빠르게 해보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은 여기다가 그냥 목장을 하나 만들고요. 자 목장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길을 연결합시다. 길을 하나 연결하고 그 다음에 피드를 구성할게요. 자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 다 고용할게요. 어차피 60필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4명을 고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네, 밀농장이죠. 밀농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만들게요. 여기다 만들고 마찬가지로 길을 연결하고요. 자 필드를 그립시다. 여기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사람들 다 고용해야겠죠. 오케 이렇게 이한 다음에 자 웨하우스를 어 구성할게요. 자, 웨하우스 어 하나는 여기다 구성을 할게요. 음... 좀 길게 구성을 해도 되겠다. 자, 우선 이렇게 합시다. 이쪽에 밀룡 웨하우스 하나 만들고요. 자, 밀룡 웨하우스 이거 나가세요. 자,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빵집을 구성해야겠죠. 길을 그립시다. 길을 그리고 여기다가 빵집을 구성할게요. 자 빵집 어디갔지? 여기있죠자 빵집을 이렇게 이렇게 구성하고 이쪽에다 웨어스 하나 더 구성하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약간 좀 바꿀게요 길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을 없앨게요 음, 그런 다음에 웨어하우스가 걸치게끔 이렇게 길 조절을 한 다음에 여기다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길을 연결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이렇게 하고 이쪽도 없앨게요. 이게 연결해도 되나? 그냥 내비둘게요자 이거 하나 개놓고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마켓을 만들게요. 마켓을 만들면 모든게 해결되는데 자 이쪽에 빵 보관하기로 했죠. 저번처럼 이렇게 지정을 시켜놓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고용할게요. 하나는 빵을 파는 사람 하나는 우유를 파는 사람 이렇게 지정하고 노트를 지정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모든 마을에 보급이 가능하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면 모든 마을에 보급이 되죠. 자,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거 좀 기다리면 돼요. 자 좀만 기다립시다. 그쵸? 사람들이 도착하면 이렇게 된다. 자, 업그레이드 된 하우스가 지금 4개, 6개까지 올라갔죠. 저희는 이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좋죠. 자, 8개까지 올라갔죠. 어, 웬만하면 마켓이랑 이 마켓 쪽으로 제공하는 그런 웨하우스라든가 그런 건물들이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제공이 되고, 빨리 셀링이 되죠. 자 800명 달성했고 후하우스 10개나 됐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기다리면 됩니다. 자 11개 아이고, 가끔씩 떠날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안 맞춰질 때는 뭐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서 그냥 갈 때가 있는데, 이제 기다리면 다시 될 거예요. 자이성에서는 빵을 더 자주 만드는 게 좋겠죠 지금 미리 쌓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길을 연결할게요 이렇게 그럼 좀더 빠르게 운반이 가능하겠죠 11개, 13개 14개 자 900명 넘었고 끝 그래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미션은 뭘까요? 자세 번째 미션 음.. 수도를 이용하는 미션인데 상황이 좋지 않죠 이런 데에서는 농사도 못짓고 애들도 키울 수도 없고요 그쵸? 그래서 자 새로 나온 기능이 있습니다 수로입니다 이렇게 쭉당기고자 풍차 음.. 그래요 풍차를 더 짓고 여기다가 수도를 연결하면 더 윤택해지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농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고 반대쪽에는 이 아이를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수도 기준으로 두 칸까지는 물이 제공이 됩니다. 아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밭을 지정할게요 39개 여기는 몇개자 39개 오케이 그럼 두 명이서 커버가 가능한 거고 이제 길을 좀 만들어 줍시다 어 여기를 음 애매하죠 일단 자 여기 있는 거좀 없애고 여기도 좀 없앨게요. 이제부터는 좀 비싼 길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비싼 길을 좀 사용할게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을 불러와야 돼요. 불러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이쪽에 생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다가는 뭐 웨어하우스부터 기타적인 건물들을 좀 만들어야겠죠 일단 그렇게 어, 컨셉을 잡아야 될것 같고요 웨어하우스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에 우유하고 밀을 보관시킬게요 근데 우유가 좀 빨리 생산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율을 어, 조절할게요 자그 다음에 해야 될거 자.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이쪽에다가 빵집을 만들게요. 빵집을 두개 만들고 그리고 이 뒤편에다가 웨어하우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빵집용 웨어하우스 그리고 반대쪽에 뭔가 생산 건물을 하나 만들거예요 근데 일단 그렇다치고 음. 여기다 지어야겠네요. 여기다 지읍시다. 자, 여기다 짓고. 가운데다가는 마켓을 하나 만들게요. 자, 마켓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 영향 받아야 되는데? 얘왜 색깔이 안 변하지? 그쵸? 좀 이, 해가안 되죠?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허허, 좀 궁금한데? 어찌됐건 이쪽에선 빵만 보거나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도시를 만들게요 자 우선 이쪽에다가 집을 만들겠습니다 집을 16개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처음 보는 명칭의 집이에요 자 8개 음 이쪽에 바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줘야겠네요 그쵸? 길을 만듭시다. 어, 어서오시고 아이고 이거 없애게요. 자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지금 몇개인지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두 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는 길목에 어차피 집을 지어도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사 고용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빵 우유 자 이렇게 먼저 하고 자 여기도 노트 지정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첫 번째 아이. 어, 다 됐죠? 음, 이렇게 내비두고. 자, 또 속도를 올릴게요. 기다립시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요소가 있는데, 물도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우물을 어디다 만든 게 좋을까? 우물은 평평한 데다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 여기다 지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지읍시다. 여기다 짓고 자 루트 지정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고 실수 비활성 버튼 눌렀죠. 그리고 길을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자 빠르게... 요 이동할 수 있도록 그들을 시켜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회전력을 올립시다. 이전부터 속도가 빨라질 테니까 사람들이 이제 곧 빠르게 늘어날 거예요. 자, 늘어나기 시작했죠? 기다리면 돼요. 자, 이거는 예전에 봤던 하우스고 여기보다 한 단계 더 올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걸 작업할게요 음, 지금 해도 되겠다 자 보시면 진흙광산이란 게 있어요 진흙광산이란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일단 건설할게요 자 일단 하나만 만들고 그 다음에 워크샵을 하나 만들게요 워크샵을 아, 일단, 여기다가, 웨하우스 하나 만들고, 자, 도자기만 보관하게끔 설정해야죠.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 워크샵을 만들게요. 세라믹 워크샵이라고 돼 있는데, 음, 그래요. 하나, 둘, 그리고 이길 연결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도자기 판 사람도 고용하고 자 길을 지정할게요 자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속 돌립시다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니요 루트가 변경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시켜놓고 다시 재지정을 합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음, 내버둘게요자 벌써부터 스탠다드 하우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죠. 자 물하고 도자기까지 보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우유라던가 빵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다보니까 바로바로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아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놀고 있는 것 같아. 놀고 있는 것 같죠? 사람 올리고 자 이래도 안된다. 그러면 진흙 광산을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여기다 만들고 길을 연결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 외하수 만들게요. 아이고 떠나고 있죠. 뭐 어쩔 수 없고.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 길 연결하고. 여기다가 아니 그게 아니지 자 지능만 보관을 시킬게요 이거 나가시고 자 다시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금방 될거예요아 다시 돌아왔군요 자 생산 건물에 있는거 다 인력들을 배치시켜가지고 빠르게 생산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벌써 9개가 스탠다드 하우스가 됐고 벌써 인구수가 1,150명이 됐어요 빠르죠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곧 끝날 것 같아요 자 스탠다드 하우스 12개 좀더 제공이 되면 금방 끝날 것 같고 인구수는 이미 달성을 했어요 달성이 됐으면 곧 끝나겠죠 자 빨리빨리 14개 자, 미션이 완료됐죠 그래요 자 다음 미션부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파플렉션 2 0 0 0명에선2개 하우스를 일반 하우스로 만들고 템플까지 만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어 이거는 일단 다음 편에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